안녕하세요. 유민이의 자폐정 복귀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엄마, 엄마님의 그 리얼 도크를 갖다가 들려드릴 거예요. 어, 마지막이 되는 이유는 애초에 처음에 그 예고했던 대로 자폐 진단을 벗어나기에 성공하고 또래 수준의 발달 상태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 어, 유민이의 이 자폐정 복귀를 갖다 지속하게 됐죠. 9월 15일날 첫 영상을 올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4월 13일날 이 영상을 찍는 거였으니까 어 대략 6개월하고 반이 약간 안 됐는데 어 실은 그 코로나 사태가 벗어지면서 연기가 된 거고요. 2월 말 정도에 어 실제 평가했을 때 자폐진단을 이미 벗어날 수 있었고 또래 수준에 도달한 걸로 평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몇 가지 평가 과정을 거쳐서 촬영을 하기로 했었는데 어, 코로나 때문에 거의 두달 가까이 쉬었어요. 그래서 이제서 촬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음, 실제로 이 진단 벗어나기에 들어간 치료 기간은 한 4달 반 정도가 걸린 걸로 생각이 듭니다. 예. 애초에 빠르게 치료가 되면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아이가 정상 범위로 회복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예견대로 4개월 반에서 5개월 사이에 유민이가 정상적인 범위에 회복을 했어요. 카스 점수가 39점에서 40점 정도의 수준이었던 아이가 16점에서 17점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으니까 이거 완전 정상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하는 이야기 를다 들으면 알겠지만 아시겠지만 뭐 거의 완벽하게 아이가 정상 아동으로 회복이 됐다고 보시면 엄마의 인터뷰를 보시도록 하시고요 유민이의 이후 성장 과정에도 큰 어, 그 지속적인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시작할 때 벨을 벗어나고 또래 수준으로 회복이 되면 그때까지 유민이 치료받는 걸벗어하는걸 얘기했으니까 사실 지금 됐다고 봐야 되거든여어디까지 됐다고 진작 진작이 됐는데 코로나때문에 멈취를 하고 음, 음, 한달 정도 그래서 상황만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유민이 한뭐 적어 오셨구나 유민이가 이카스를 네. 작아진다 하면은 17점이나 네. 18점 정도 나온 로줄까요 네? 네. 카스로 작아진 네. 걸 해보면 음. 음. 줘요. 몇 점, 18점에서 17점, 어, 17점이나 18점 뭐. 뭐 점, 엄격하게, 하는 엄격하게 하면 17, 18점 나오고 음. 안 엄격하게, 이정도면 괜찮은거 괜찮은 아닌가 싶은걸로 하면 16점 나왔어요 그리고 엠체트는 로우리스크가 나왔어요 엠체트는 항목 중에 16번 하고 엄마가 이렇게 아다가내 본명을 같이 보느냐? 로고런면은 나만 생하고 문제가 없는 걸로 음. 인터넷에 찾아보니 음. 그 그거 평정하는 거야. 이렇게 음. 야, 네, 네, 요 디테일하게 어. 한번 하나라도 얘는 얘 아니면 화사하고, 평냥현 어. 어. 좀... 디테일하게 되있는 이걸로 전을 응. 했더니 다 응. 그러니까 이제 투과가 못듯이 응. 16번 항목은 좀 이상하고 나머지는 정상인 것 같아요 아 그래? 네. 16번 항목이 네. 뭐지? 엄마가 뭔가를 보려고 고개를 돌리면 아이도 아이가 엄마가 무엇을 보는지 확인하느냐 아 그거? 네. 그거는 좀 쓰죠? 쓰죠? 요, 유민이가 눈맞춤이 전보다는 조금 음. 음. 좋아지긴 했지만 이원이에 비해는 이는 아주 흔들리게 눈맞춤을 음. 하는데 쟤는 눈맞춤을 음. 좀 음. 약간 그렇죠. 잘못 하죠. 네. 네. 아, 성향 네. 안 가려고 네. 하는 하죠. 그런 성향이 기이잘안 아, 가. 네. 아직 네, 그건 한참 더 가면 될 거예요. 네. 음, 오케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카스가 16-18점이면 이게 정상 범죄라고 봐야돼요 우리가, 네. 우리가 보통 애들 그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카스 30점 넘는 애들 치료해서 한만 36개월 넘은 애들 치료해갖고 카스 점수가 16-18점까지 가는데한잘 됐을때 한 2년 음. 걸렸잖아 음. 그러니까 유민이가 처음에 음. 여기 왔을때 카스 점수가 39점에 네. 넘었었니까요 그러니까, 음.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틈참이 응, 응. 여러 번 했었는데, 많이 한, 한국에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던 중에 그냥 고요 사과 응. 먹을까? 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응. 예쁜지. 예쁜지도 응. 예쁜지도 안할 거야? 응. <웃음> 예쁜지 안 했고요. 예쁜지 안 했고요. 멀쩡한 놈이네 응. <웃음> 응. 응. 근데 이게 저 뭐지? 어제 엠체에서의그한뭐 하나 정도는 그게 뭐엠체시라는것 자체는 장애 진단 중이 아니라 조금만 이상하게도 빨리 체크해내자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엠챗에서 하나 정도 체크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뭐, 문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카스하고 엠챗 두 개를 통해갖고, 그 현재 할수 있는 검사 방법에서는 유민이의 상태는 안된다요 확인이 되 거예요. 다르게 지금 오히려 정확하게 검사를 하려면, 이제, 어 서울대에서 진행하는 네. 음, 내년, 음, 에이도스 성살, 검사 네. 되는데 뭐 내년으로 됐으니까 그걸로 한정 없이기다렸습니다 네. 네. 그러네 네. 뭐, 이러면 좋지요 좋고 음. 그, 그다음에 음. 엄마가 해주고 싶은 얘기들 또냐 그 저, 여, 여동생 여동생 루이 쌍둥이하고 비교했을 때쌍이하고 음. 어, 네. 음, 음. 어, 걔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음. 눈 맞추는 질 같은 것도 음. 좀 약간 다르고 음. 음. 어, 대화, 대화 같은 것도 음. 어, 여자애는 핑퐁도 잘 되고 음. 음. 뭐, 이게 좋아, 이거, 이게 좋아 하고 물어봤을 때 이중이 음. 했을 때딱 나는 이게 좋아 음. 하고 대답을 하는 편이고 얘는 음. 할수 있는 단어의 시험이면 비슷해요. 음. 사용하는 음. 단어수는 네. 비슷하지만 단어수 네. 비슷해요. 음. 네. 핑퐁이 약하고 단어예얘 네. 네. 네. 그래. 음. 아, 아니오가 명확한데, 얘는 음. 음. 하기 싫때 아니야는 이제 최근에는 안나타어요 음. 근데 얘 할까? 때데얘 아니오로 대답하지 않아요. 의서 소통 수준도 따어진다 약간 더 그렇지, 그렇지. 여자애들도 약간 좀. 네, 다른 여러, 여자 애들이좀 언어적으로 발음 빠르고. 오히려 근데 음. 예원이보다는 유민이가 발, 할줄 아는 발음은 더 많아서 음. 성묘 음. 같은 음. 어려운 어조더좋다는 음, 음. <웃음> 음. 그지. 네. 그러니까 음. 언어가 스킬적으로는 언어 좋네. 네. 떨어지는 건 아닌데 음. 게 핑퐁에서 이렇게, 핑퐁의 적극성이나 네. 이런 것들이 네. 훨씬 떨어지는 거지. 네. 네. 그런 건 기질이야, 어느 정도. 기질문제자가 있으니까. 아, 여자 사회도 전리는 그러시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해보면, 아,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티즘 있는 애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질, 그게, 어, 그게 완전히 없어지는 건 아니야. 사람하고 네. 네. 노는 것들보다는, 자물 탐색이나 로지컬한 것에 대한 탐색이 많다라는 그런, 예를 들어, 로지컬한 거에 탐색이 많으래요. 네, 많아요. 그죠. <웃음> <웃음> 어, 코로나 때문에 음. 한달좀 넘는 음. 시간동안 음. 센터 수업들을 그냥 다 공장을 했었어요 음. 그리고 지난주부터 언어치료만 먼저 수행을 했는데 음. 거기에서도 언니가 못 보던 사이에 엄청 많이 늘었다고 네, 그래서 테스트를 다시 해야 한다고 음. 그동안 제가 별로 불안하지 않았던 거는 음. 어, 센터에 가서는 뭐 배우지 않아도 막뭐 음. 스스로 자기가 음. 배우려는 의지가 되게 음. 많고 작가 학습을 할수 있는 상태가 많았 가르쳐주면 하루 금방 이해하고, 그렇죠, 그렇죠, 따라하고, 이렇게 그렇죠. 해서 그렇죠. 어린이집으로 좀 보냈는데요. <목소문> 아, 긴급보용으로 <좀> 보냈는데, 거기에서도 <목소문> 되게 잘작응을 해서,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원이랑 친구들하고도 원만하게잘보내고 <목소문> <할을> <목소문> 뭐 선생님한테 얘가뭐 특별히 뭐 이상한 점이 있었는지 물어봤을 때, 선생님은, 어, 딱히 그런 거 없다고. 음, 음, 말씀을 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어린이, 그 어린이 에서도 네. 음, 네. 음. 그렇죠. 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한 거예요. 왜냐면 얘가 치료가 됐다는 게 내가 이제 한자도 항상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사회성을 가르켜야 배우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가학습할 수 있는 상태가 네. 치료가 된 거라면, 네. 그렇게 되는 거지. 음. 뭐말 같은 거는 이제 정확한 단어로 말안한 안, 안 것만 했을 때한첫첫 첫 음절만 말하는, 말하는 게맞거든요 음. 그런 것까지 다컨팅 했을 때3 0개 이상 단어를 잡아놓고 뭐 사과하면 사과 사나 어떨 때는 사과라고 좀 많이 하는데. 자기가 알아서 말을 안하고 음, 음, 엄마가 사, 하는 말을 따라하지 않고 그냥 사과를 발견하면 아나 이거 사과 알아 하는 식으로 같이 와서 사과 이렇게 하는 거아 그렇게 80개 이상이 되었고 음, 음, 음, 인지도 어, 숫자, 유형, 숫자 음. 같은 거를 인지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리고 말도 해요. 그래서 숫자를 어느, 어느, 숫자는 1, 2, 4, 6, 네. 9, 10만에요. 1을 <웃음> 네, 보면 10이 라고 음, 아. 어쨌든 1이라고도 하고 너수너시고 어.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네, 네. 오, 네 그런 네. 거를 보고 음. 말을 하고요. 가닥 아파트, 뭐, 아파트의 아파트 동호수 같은 경우는 1, 이렇게 맞으 하면 네, 그런다고러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쪽으로 오히려 탐색을 더한다별뭐 그래. 네. 음. 이런 것도 말하고. 그 세고 내는 동그란 별뭐 이런 오, 같은 거말왜왜왜뭐 자고 자고. 색상도 이제 보라색 상그보고 제가 어, 어, 어, 뭐? 하면서 그거를 또 말을 해서 써서 깜짝을 해. 어떨 땐, 어떨 땐, 내가 얘한테 이런 것도 가르쳐줬어. 나 그래. 하려고 했지그서 응, 응, 발달이 응. 아주로 올라고 어, 이젠가. 어, 이젠 아, 하지 마. 이. 에이, 시끄러워. <웃음> 조용히 하지. 장난치지거장난치니까너무좋아하 아, 아, 나... 음, 아. 그렇구나. 그러고. 그, 이거 정말 좋아하죠? 눈, 귀, 배, 배꼽, 뭐 고추, 팔다리 손, 뭐 머리 뭐 이런 것도 어디, 어디 있어 하면 바로 잘해고손 어디 있어 하면 좀 잘해주세요 그걸로 많이 놀았어요 그리고 무광이 이제 좀 많이 시각적으로 나타나서 정말 충신하고 진짜 따 하고 놀이법 가르쳐주면은 노력이 음. 있잖아요. 네. 음. 그래서 정말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거는 이제 놀이 수준이 정말 높아졌어요. 음. 놀이, 놀이 치료를 안 하고 있, 있었는데도 음. 놀이 수준이 되게 좋아져서 음. 좀 이제 플라이 모빌로 인형 인형 집을 만들어 주는데 이층집을 만들어 주는데 그거 가지고 되게 잘 놀아요. 음 병, 뭐 경기 모양이 있으면 음 거기에다 인형을 앉추고끙이나 음 그, 동화책에 그 나오는, 어어 나오는 그거를 따라하거나, 음 아니면 탄자하고 말하거나 아니면 그 위에서 스, 스케일이 안 맞는 또 자기가 어, 그 위에서 또싸는 힘을 내거나 또 인형으로 계단에 막 이렇게 어 올라 내려가는 어 그런. 내거나 아니면 현관문 초인점 누르고 문장 다음에 인형 집어넣고 음. 이런 네. 하는 네. 그런 것까지 하면서 네. 네. 아, 재밌게 아, 놀아요 음. <웃음> 음. 자동차로 차고지 관제타면 음. 그런 장난감도 음. 있는데 그거 가지고 되게 잘 어울려요 음. 차를, 음. 차를 이렇게 몇 대를 갖다 놓고 기차를 만들어요 음. <웃음> 기차라고 소리를 내면서 기차처럼 음. 이렇게. 하기도 하고 어, 어,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음, 그 엘리베이터에 차를 올려놓고 올라갔어요 음. 어, 어, 어, 음. 올라,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놀이를 하고 음. 2층에서 내리고 3층에서 내리고 음. 이렇게있고요 도로 위에 자동차 불리고 막이런는 그런 거리도 음. 하고요 음. 책 읽는 걸 정말 좋아하는데 그전녀도 좋아했지만 음. 이제 책을 가,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이 음. 것도 정말 음. 많이 하고 음. 음. 끝까지 다 읽으라는 게 시키면서 잘 보고 음. 음. 음. 그리고, 네. 그리고 지갑을 네. 지갑을 네. 보, 지가 보자 지가 자기가 봐요 그이 엄마 손이 좋네 그럴 거예요 그리고 음. 깍고 했어 유민아 네. 깍고 네. 깍고 네. <웃음> 어, 우리 떨어질까봐 저러면 <웃음> 유민 이리 와 미우로로저저저저, 아야 할수 있어. 우주디주주고다 네. 마이크. 사랑해봐, 응. 응. 응. 사랑해, 사랑해. <웃음> 사랑해. 사랑 <응. 키워지야지>,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아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사랑해. 일번 애견을 는 <웃음> 그러니까 <웃음> 뭐, 누가 어 누가 자혀해가 누가 잡지자 흔적이 있어 응? 그래서, 그러면서 얘는, 얘는 자기가 아는 거를 나오면 아는 게 나오면 너무 신이해져 아. 뭐, 공이나 구름 나무 비행기 응. 뭐 이런 거배 뭐 이런 거 나오면 다 가르치는 거오 이렇게 응. 하는 걸 좋아해요. 어, <웃음> <웃음> 자기 알고 있는 거를 나타나면은 아는 채를 엄청 <웃음> 하면서 정말 티내면서 <웃음> 아는 채를 하는 해요. <웃음> 그리고, 그리고 원목 블록으로 집 짓기 놀이 같은 걸 하는데 네, 뭐 집을, 집이 이렇게 세모난 지붕이 있고 동화책에서 그게 음. 집이라고 배운 다음에는 그 삼각형 블록을 네모 블록 위에다 올려 놓고 집 이러면 되는 거예요. 위에 세우만 올라가면 집이잖아요. 아. 뭐손가 <웃음> 자기가, 자기가 여러 오케이, 집을 오케이. 만들고 그거 좋은 거죠. 응, 어, 오, 만들고 좋은 집, 집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엄마가 옆에서 음. 이제 문까지 음. 있는 좀 멋있는 집인데 아, 거기에서 창문이다 어, 이게, 문 이런 이게 되게, 되게 큰 거예요 음. 왜냐면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실제 모형 집을 보고 집이라고 하는 음. 것도 되게 오티즈스큰 건데 음. 유사한 모형을 네. 보고 이렇게 네. 비밀적으로 네. 하고 음. 거기다 언어를 결합해고면 네. 그러면 그 오디션 페퍼는 손대는 거잖아. 그래서 집, 집을 이렇게 기둥이 어. 있고, 어. 여기 어. 빈 공간이 있으면문 같은 거있잖아요 어. 거기다 그게 문 이러면서, 그렇지. 거기 자기 손가락을 이렇게 넣었다 뺐다, 어. 넣었다 뺐다 하거나, 어. 자기 주먹을 넣었다 뺐다 어. 하면서, 그럼, 그럼 뭐, 그럼 뭐. 그런 거와트와우면막와 그 우와, 그렇죠. <웃음> 다시 우와, 그래, 그래, 그래. 아 좋네요. 응? 응, 응.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에서도 속고 장난 같은 거를 잘하는데요 접시에 응. 과일 같은 거담고 응. 친구한테 이렇게 응. 만드셨거나, 이런 응. 자기 맨날 들고 다니는 대신 인형한테 응. 뭐 숟가락을 응. 이용해서 이렇게 먹여주는 시늉을 응. 하고, 또 엄마한테도 먹여주는 시늉을 응. 하고, 자기 또 플라스틱 모양을 양양만 하면서 간 응. 거고요. 응. 병원놀이도, 병원놀이도 같이 몇번 놀아줬다니 이제 병원놀이 좀 하네요 주사! 아, 주사, 아, 주사 놔주세요! 아, 이러면은장난이겠 장난이 뭐배만 뭐 <웃음> <몸서들, 웃음> <웃음> 많이 면 건드리기만 하면 웃어들고 왜? 얼가서 머리 깨안안되겠죠 우리는 그거 신경이는그그 그래서 음. 뭐 인형들 음. 이렇게 많잖아요. 핑크퐁한테 주사 놔주세요. 네, 지금 핑크퐁 사진. 그리고 아기 상한테 주사 놔주세요. 토끼한테 막 숨겨져 있는 것까지 찾아서 와 주사 놔주고 그런 거올고 음. 어린이집에서도 정말 적응을 잘해서 음. 이제. 어, 친구들하고 하는 놀이에도 같이 참여를 음, 하고 음, 그래서 음, 음, 놀이 활동 같은 걸하면은 음, 사진을 보면 은 유민이가 잘 참여를 하고 음, 놀더라고요 따로 음, 이렇게 구석에 있어서 자기 혼자서 놀, 음, 놀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음, 그렇지 않다고 하고 음, 그리고 또래 모방도 정말 활발하게 음, 있어서 음, 통화 누나 음, 저잘어리고 음. 오늘 하는 언니, 언니를 배워어요 그, 음. 언니랑 같이 다니는 애가 있어 걔가 언니라고 말 음. 하는 걸 들었나 봐요 영어도 언니라고 하는데 음. 제, 제가 언니라는 말을 못해웠 영일아, 뭐요 지난데? 아, 나는 되게 안 들어서 <웃음> 아이 친구가 잘하는 음. 뭐, 그런 음. 말도 집에 와서 많이 살고 싶다고 친구말도 언니나 보아 이런 동생사 응. 같은 거를 친구말도 배우고 응. 응. 친구말도 배우고 응. 음. 인사성도 정말 많이 나고 <웃음>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많이 계세요. 뭐 이런 하락을 하면 아주 배꼽 인사를 응.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웃음> 근데 하기 싫을 때는 안 해가지고 오늘 응. 간호사 응. 선생님한테 안 해가지고 응. 그러게. 이걸 주면서, 아, 어, 이걸 꼬셨죠? 안녕하세요 하면 줄게. 그랬더니 또, 이제, 고단 중에. 그렇게, <웃음> 예쁜짓 하라 네,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 그러니까. 하고, 그래. 사랑해요. 뭐 이런 거 어. 주세요. 이런 것도 많이 하고. 샤워. 음. 음.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아빠 인트라서 음. 아빠 이러고 음. 사랑의 표시를 음. 하더라고요. 너 아빠 좋아한 것다니 <웃음> 아빠가 정말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음. <웃음> 그리고 이제 음. 와, 밥, 밥 먹을 때 정말 적극적이 돼서요, 음. 너무 인동적이 돼서 떠먹여주면은 음. 거 싫어하고 음. 자기가, 음. 자기가 먹으려고 그래요 토크를 지금도 하는데 앉으면 손으로 다 집어먹고 음, 음, 그 전에는 얘밥 음, 얘 음, 얘 먹일 때는 음, 음, 이렇게 음, 시각 크고 할 거라고 기다려주고 음, 아, 그러, 그러고 멍 음, 때리고 있을 때 음, 그냥 입에다가 막 넣어주면은 그 정말 잘 받아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음, 이제는 자기가 먹고 싶은 거뭘 뭐 입에 넣어줘도 음. 반사해서 넣어줘도 아니라 그러고 뭐 먹고 싶은 거 말해요. 뭐, 김, 이어. 미어. 그렇지. 긴. 뭐 이렇게 해봐. 어? 뭐 깜짝이야. <웃음> 자기가 그냥 손가락을 가르치면서 말을 하면서 이걸 달라고 하고. 음, <웃음> 그랬죠? 그랬죠? 아이고. 누구 사랑을 이제 말로 표현하는 것도 많, 많아서 이정규 가르달라고 하 사람은 이정규를 가르치는 거야. 음, 이러고. 음. 음. 제가 이제 재울 때짐작부 하면 음. 되는데 음. 아, 그런 공태워달라고할 때는 공, 태태어다 그리고 뭐문 열어라 달라, 말라, 나가자 나 이런 말들은 가 이렇게 아. 동사도 누와 누구 상으로 잘사요안분사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음, 네. 훨씬 이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시시 음, 수행은 음. 한동안 정말 신나 신나게 하다가 신부름 뭐 시키하는잘 <웃음> 하다가 요즘엔는의 말을 안 듣는다. 저이 쓰레기 통 버리고 오면은 뭐 사탕 줄게요 이러면 그러면 막 집사게 버리고 오는 <웃음> 거뭐뭐뭐 싫어서 안 하는 거. 더 좋아진 거지 그럼 뭐그상을 하면서. 속상이 하려고. 들어라는 거만 그렇구만. 감각적인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없고, 음. 소리 예민이나 뭐다목독하고뭐 이런 이자들도 다 사라졌고 뭐 일상생활에 없어. 감각증 이상을 음. 버렸던지 네, 버렸던지 장도, 버렸던지. 장도 정말 잘 자서 아, 네. 아, 네. 아, 근데 그거는 그 있어요. 마스크못 써요. 옷에 벗는 거랑은 아주 기여우라고 싫어하고 음. 음. 참, 아까 말씀드렸던 그가느 쪽을 음, 다시 실키인데 음, 네, 음, 네, 음. 그 밝은 데서 음. 밝은 데서 밝은 데로 가는 순간 보는 거나 한쪽 눈에 가리고 거나 한쪽 눈에 찡그리고 그리고 밝은 데서 음. 서툴고 보에버리는게 음. 음. 음. 음. 보여요. 아 그래? 네, 음. 3D가 잘, 잘 인지, 인지, 인식이 안 되는 거 아니까 뭐 이런 생각도 가끔 하는데 그건 뭐, 뭐, 큰 문제가 안 돼. 가사 확인만 음. 하면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 그럼, 그런 거 지금 네. 걱정스러운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만족스러운만큼 눈마춤이 되진 않고 음. 그리고 상호작용 레벨이 음. 미연이 음. 외에서 좀 낮은 편입고 편의, 음. 음. 대화는 음. 아직 안 되고 음. 아니오는 하는데 얘는 안 받고 무슨 네. 뭐, 네. 질문을 하면은 말로 대답은 안 하고 응. 네. 응. 아, 그지 그러니까. 그건 아직, 아직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요. 그거는 이제 예, 그렇 지금 정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상범위로 진입하고 나서고 네. 어, 사회성도 자가학습, 아. 이제 자가학습을 할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 이제 그런 얘기 하는 게 치료요가 진단 벗어나기가 1단계 치료고 네. 왕따 벗어나기가 2단계 치료다. 런데 네. 이게 왕따 벗어나기라는 게 뭐냐면 지금 그런 이런 것들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애가 얘네들이 뭐냐면 자력으로 학습을 하는데 또래 애들만큼 그 상호작용하는데 을 사회적 상호작용하는데 관심도가 떨어지거든. 그러니까 이제 일반 아이들을 양육하듯이 가만 냅둬 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애들하고 결이 자꾸 다르게 벌어져. 그러니까 예, 벌어져. 그러니까. 애들이장애아에서 아니라 또래아들하고 이렇게 같은 수준으로 훨씬 더 그러니까 상호작용을 잘하도록 양육 하려면 얘한테 계속 응? 계속한 그이 자극을 줘야 돼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플로타임이라는 게그 장애를 벗어날 때까지 치료지만 응? 지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플로타임이 치료가 아니라 일상생활의 양육법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민이하고는 놀아주는 게플로타임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야유민이고는 우리가 짬날 때마다 얘한테이놈의 스스로 자극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회적인 자극을 자꾸 중단하는 유형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굉장히 지능들도 지금 좋은 상태고 자각성이 되는 상태기 이 때문에 엄마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점점점점 없어져, 없어져, 괜찮아져. 그 그것도 지금 병적인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네? 아, 큰 문제는 안 되고 다만 어쨌든 이게, 이것만 명확하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진단보상 하면은 내가 처음 시작할 때 3개월에서 한 6개월 걸릴 거라고 얘기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6개월이 간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5개월 정도 걸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치료의 끝은 아니다. 그렇다면 아직 면역적으로 불안정한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컨디션 따라 아했다는게 있다는 것도 면역적인 방향으로 형성을 시켜야 돼. 그래서 약은한다좀 일정 기간 계속 좀 먹여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얘가 그 욕구 자체, 사회적인 욕구 자체를 느끼는 것보다 자꾸 문자적인 욕구나 네. 숫자적인 네. 욕구, 있잖아요. 로지컬한 것에 네. 대한 욕구가 훨씬 강한 네.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재능이고, 근데 그러니까 얘한테 부족한 소셜적인 욕구들을 엄마가 계속 제공해야 되니까, 유미야하고는꼭 놀아줘야 된다. 응? 가만 냅두기보다는 계속 이 아이가 놀아주면, 응? 그것도, 저, 뭐 전혀 문제없이 거다아요 그거만 기억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조금 독특한 육아법이 필요한 상태에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민이가 장애가돼 해서 아니라 네. 기질상, 기질상 유민이가 살수 없는 좀 풍부하게 길려내면 엄마가 조금 더 다정하게 대화를 자꾸 걸어주고 놀아줘야 되는 상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냥 아주 필수적으로 얘기하면 한약 먹으면서 엄마가 집에서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경험해주고, 플로 타임해주고, 막 이러면은 되는 상태야. 그러면은 전혀, 계속 더 좋아, 전혀 문제 없어요. 어, 이엔 대전. 그리고 엄마가, 어, 이 하고 싶은 것들로 하면 돼. 나는 얘가, 그 엄마가 워낙 잘했기 때문에 음식만 조금 더 신경 쓰고, 되돌리면그 감기약 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만 유민이나 우리 애들이 네, 뇌의 면역이 다른 애들보다 조금 취약하다. 음,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얘만 좋아지면 엄마도 얼굴이 좋아졌구만 <웃음> 저처럼 좋아졌어. 그지 엄마도 치중이 좀 더럽게. 네. 아, <웃음> 잘쪘어요다몸 아, 좋네. <웃음> 아유, 음. 이제 마음이 좀 편해져. 마음이 잘좀 편해져. 그리고 음. 이제, 신야 이거 부모님들이 이제 네. 다 응. 와서 도와주시거든요. 음. 아, 아니야. 집에 사람이 많으면 제가 되게 신사해서 응. 네. 머리도 네. 네. 네. 어, 부딪혔어? 네. 나빠? 그니까. 꼬아줄까? 어, 음. <웃음> 근 놀이를 하든, 감성을 하든, 네. 이런, 이런 것들이나, 이는 또, 여기 와서 흡혈라는 것은 모든애가 재밌어 하면, 네. 그냥 경험을 늘린다는 차원에서 네. 자꾸 시키는 거예 네. 근데, 이거 지금 여러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어린 이집간인거예요 네. 어린이집 다니는데 어린이집 다니고 어린이집에서 애가 잘볼수 있도록 엄마가 옆에서 보조하는 네. 거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린집에서 이 정말 너무 적응을 잘해서 처음에는 어린집 이갈때 이제 불안하고 애들끼리 노는데 네. 혼자 어제 구석에 박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네. 그런 진짜 많이 했었는데 선생님, 어머니, 윤예니는 별로 없는. 그러시더라요 네. 괜찮은 것 같다고. 정말 좋아졌다고. 이렇게 처음 어린 집을 네. 이, 이 식... 네. 15개월, 1 4개월에 예언이랑 조립하는 거거든요. 그런쉬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유민이가 음, 정말 많이 자라서, 이데 음, 정말 정말 잘하는 것 같다고 그 음, 그때 처음보냈을때 음, 선생님도 유민이가 음, 뭐 이렇게 계속 바퀴가 굴리고 음, 뭐 이렇게 집어던지고, 음, 그때 돌아가는 동물 음, 관찰하고 이러니까 어린이 선생님도 음, 잘 알죠. 음, 그런 아이들을 음, 많이 음, 많이. 어요 음, 약간 의심을 네. 엄마한테 말할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었었는데요. 치료를 바로 들어가서 정말 유민이가 네.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네. 정말 좋아어요한달 네. 반만 사이에 그 훨씬 더아졌어 네. 네. 엄청, 엄청 네. 컸어요, 그 네. 녀석이. 그냥, 그냥 애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야. 네. 아, 훨씬 네. 계속 자연스러워지고 네. 있 이제. 그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회 성을 자가 학습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훨씬 자연스러워지죠. 이 응, 응. 좋네. 예, 약간 느리 느리다는 말도. 거 없어. 그러니까 그 지금은 아까 얘기했듯이 숫자나 글씨나 그런걸 금방 할게 없을 거예요. 진짜 네, 너무 거. 좋아요. 자기가 그 순짜만 보면은 너무너무 착하다. 그러니까 어떤 세모세모 세모 동그라미 뭐 이런 그러니까 거. 그리고 아까 보그 도형 그룹이 하는 네. 것도 되게 빠른 거예요. 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인지가 되게 좋은 반면, 음. 사람하고 노는 데 대해서 조금 무딘 애가 그런 캐릭터가 이, 이, 이 있는 거지. 네. 얘가 장애는 지금 벗어난 거예요. 요즘, 요즘은 이제 예원이... 고팡 음. 머리 끼거나 놀려 먹거나 음. 뭐 이런 거를 해요 얘가예언이 <웃음> 빨대 커버니까 밥 먹을 때 앞에다 음. 하나씩 놔두는데 음. 양손 예원이 거 빼서서 양손으로 뭐 들어서 이렇게 막, 막 먹으면서 네? 예언이눈을 음. 쳐다보면서 막 웃으면서 뭐. 어. <웃음> 예언이는 화가 나고 <하고> 자기 거를 <웃음> 어. 이 가져가니까 나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음. 데 절대 안 주면서 막 자기 아. 막 웃어요 막. 올려먹는 거예요. 이 건데 예언이 건데 줘야지. 음. 예언이가 옆에서 주세요 하고 이런 거 있으면은 이걸 <웃음> 양손에 들고서 쭉쭉 빨아먹으면서 막 <웃음> 웃으면서 골려먹는 거예요. <웃음> 그런 것때 그게 예언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굉장히 좋은 날정이지. 그러니까 왜냐면은 애가 그뭐 저거지 사일수왕이 굉장히 안식한 상태 들어간 거야. 좋네. 네, 어른들한테도 장난감을 많이 주잖 주세요. 뭐엄마도 뭐 주세요. 이러면은 와서 주는 척하고 이밑에까지 음. 갔다가 이러고요늘 어쨌든 다 알겠습니다. 이겠습니이알겠겠다